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스키나렉스의 서포터즈가 되었어요. 스키나렉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다양한 뷰티 헬스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짠! 피나 엑스에서 이렇게 20만원 어치 정도의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20만원 어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렉스 특가템 기획전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 옆에 이렇게 캡쳐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인데 이게 할인율이 조금 항상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르 올킬 블랙헤드 리무버 젤과 올킬 블랙헤드 제로 세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금 세트로 판매 중이고요. 원래 두 개가 36,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진짜 싼데요? 제가 블랙헤드 제거해준다는 스틱 코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효과를 본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 이거 받았을 때 음, 솔직히 얘도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얘 진짜 신세계예요 지금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얘 사용하고 블랙헤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제품이 아르간 커넬 오일, 올리브, 녹차씨, 동백나무씨 오일이 들어있어서 블랙헤드를 잘 녹여준다고 해요. 이 위에가 실리콘 어플리케이터가 같이 용기랑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은 젤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코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어플리케이터에 이렇게 돌기가 달려있어서 이 리무버 젤이 블랙헤드를 녹이고 돌기가 이렇게 모공을 청소해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코백 같은 거는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코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제약이 없어서 눈썹 사이나 이렇게 턱에 있는 화이트헤드를 같이 제거해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다양한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름지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산뜻해요. 그냥 알로에 젤을 바르고 코를 롤링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오빠가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기 있는 검은 게 없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추! 사용하기 전에 이거 스팀타월로 모공을 조금 열어주고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 세트로 같이 온 리르 올킬 블랙헤드 제로 세럼이에요.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나면은 블랙헤드가 빠진 구멍이 비어있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안해주면은 그 안에 계속 또 쌓여서 다시 블랙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공관리 제품을 같이 사용해줘야 돼요 이게 모공을 다시 조여주는 제품인데 얘도 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메탈볼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세럼이 나와요 이 세럼은 병풀 알로에 티트리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딱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모공을 타이트닝 해줄 수 있어요 이 위에 어플리케이터가 쿨링 메탈이 탈볼이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를 줘요. 수분감이 많은 워터세럼 제형이어서 흡수가 진짜 빠르고 마무리감도 엄청 산뜻해요. 개인적으로 이 메탈볼이 조금 더 튀어나왔어도 될것 같아요. 메탈볼이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자꾸 바르면서 플라스틱이 닿더라고요. 그점 빼고는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은 리드 포크 아이브로우 틴트입니다. 아까 블랙헤드 제거하는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인데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아이브로우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눈썹이 땀에 자꾸 지워져서 펜슬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리르 포크 아이브로우 틴트는 이게 삼지창 모양처럼 사중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굳혀서 띄어내는 타투 브로우나 아니면 이제 하나짜리 펜과는 다르게 눈썹 앞머리나 뒤에 올를 살려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눈썹이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태닝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피부 자극도 덜하고 정말 태닝한 것처럼 피부가 턴오버되는 주기 맞춰서 자연스럽게 다시 제 피부 색깔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 땀, 오일 이런 거에 강해서 브로우랑 얘를 같이 쓰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밤에 세안을 하고 얘를 제일 먼저 그려요. 스킨케어 전에 바르셔야지 이게 스며들지. 스킨케어를 하고 바르시면 막이 생겨서 얘가 스며들지가 않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세안을 할때 눈썹에는 최대한 클렌징 폼이 닿지 않게 세안을 해줘요. 그러면 약간 물빠진 눈썹 문신처럼 색깔이 남아있거든요. 그 라인에 맞춰서 아침에 눈썹을 그려줘요. 홈페이지에는 최대 8일까지 간다고 써져는 있는데 솔직히 8일까지는 안 가고요. 많이 가야 한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계속 덧발라주면 은 이게 지속력이 좀더 길어지더라고요. 저처럼 눈썹이 정말 아예 없어서 아침마다 재창조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그렇다고 눈썹 문신을 하기에는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다음은 스키나렉스랩 티보튼튼 진 긍정보습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스페셜 키트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크림이 그려진 핑케이스에 마데세라 크림하고 클리어링 앰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제품들은 여드름성 피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미니미니한 사이즈예요. 이게 와사비 앰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여드름 피부한테 좋다는 성분들을 다 때려박은 앰플이에요. 이 안에 마데카소 사이드? 티트리, 고추냉이뿌리, 어성초, 유럽 피나무 꽃 추출물 이런 게다 들어있다고 해요. 어성초나 이제 티트리, 마데카소사이드는 여드름 피부 분들에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고추냉이가 그렇게 비타민이 많은지 이 제품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고추냉이 하면 되게 싸하고 톡 쏘는 느낌이라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추냉이가 피지를 조절해주고 민감 피부를 보호해주는데 거기에 쿨링감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성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있어서 향도 하나도 자극적이고 이지 않고요. 어, 하나도 따갑지도 않아요. 워터리한 제형이어서 흡수가 정말 빨라요. 끈적한 마무리감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유분감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건성분들은 이 제품을 이제 여드름이 난 부분을 발라주시면 되고 크림 같은 걸로 유수분을 좀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같이 들어있는 마데세라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마데카소사이드랑 데카성분이 들어있어서 예민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이에요. 클리어링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줬다면 다음은 마데세라 크림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고 같은 제형이에요. 다른 마데세라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에요. 발림은 엄청 촉촉한데 만져보시면 겉이 매끈매끈하게 팅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극건성이신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덧바르면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이게 알루미늄 용기여서 위생적으로 정말 좋아요. 일반 튜브에 든 거나 퍼서 쓰는 제품들은 공기에 계속 접촉하는데 이거는 외부 공기가 들어가질 않아서 오염될 일이 없어요. 다음은 하코냥 모찌 톤업 인싸크림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도 파운데이션보다는 톤업 크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잡티 같은 거를 그렇게 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피부 톤만 맞춰주고 싶을 때그 토너 크림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는 이제 복숭아 나무 추출물하고 다마스크 로즈 성분이 들어있는데 다마스크 로즈가 피부 생기나 미백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즉각적으로 토너 효과도 있지만 화이트닝 케어도 같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따로 또 선크림을 발라줄 필요가 없이 얘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무너져도 선크림처럼 계속 덧발라줄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이 또 칼라민.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발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씩키한 크림 텍스처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마데세라 크림이랑 약간 발림이 비슷해요. 촉하게 발리는데 그렇다고 끈끈한 마무리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점 하고 코에어 끼임이나 다크닝이 없어서 좋았어요. 마스크에 묻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얼굴 톤을 맞출 수 있고요.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에 같이 섞어서 바르시면 한층 더 화사한 느낌 으로 파운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은 마로빌치 오일프리 롱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박수부터 치고 갈게요. 이번 하울템 중에 제일 좋았던 제품이에요. 오일 프리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오일류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파운데이션으로 유수분 조절이 가능하고 지복합성, 수부지 문제성 피부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마무리감이 굉장히 보송하고 매트한 타입이에요. 또 에어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에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다른 것보다 이 제품을 최고로 꼽는 이유는 모공 커버가 미쳤어요. 한 13시간 정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정 화장 안 했어요. 프라이머도 안 발랐는데 모공을 이렇게 잘 쳐줬어요. 정말 안 건드렸어요. 근데 코옆 끼임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유분이랑 어우러지면서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 표현이 돼요. 묻어남도 거의 없어요. 살짝 요만큼 얘가 그만큼 픽싱력이 좋아서 바를 때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부분부분만 먼저 찍어놓고 빠르게 발라주셔야 돼요. 커버력은 붉은 여드름 자국들은 잘 가려주는데 기미 잡티 까지 완벽하게 잡아주진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21호를 사용해서 미디엄 베이지를 사용했는데 그냥 진짜 완벽히 제 피부랑 색깔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더 밝게 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착한 점이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제 여드름성 피부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리얼지 바닷소금품은 클렌징폼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형에 클렌징폼을 처음 봤어요. 얘는 젤타입이에요. 프랑스 게랑드 바다소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 소금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이나 붓기를 빼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금 입자가 크면 은 클렌징을 할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많아서 아픈데 이 제품은 소금이 정말 곱게 갈려있어서 자극이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롤링됐어요. 천연 미네랄인데 인체 미네랄하고 구성비가 유사해서 빠르게 흡수되고 그만큼 보습이나 영양을 풍부고 하게 준다고 해요. 색상이 파란색인데 인공 색소를 첨가한 게 아니라 해수 본연의 청량한 블루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자연 유래 세정 성분이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어서 민감성 피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젤 타입이어서 사용감이 약간 접시 닦는 그 퐁퐁? 체제 느낌이거든요. 근데 향도 퐁퐁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킨 아렉스 하울은 끝이 났고요.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